오늘도 여지없이 배달을 하려고 나왔는데 제가 얼마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혼자 요래 끌고 가다가 자빠졌어요 살짝 좀 쓸려서 피좀 나고 어깨 좀 다쳐 가지고 못 올리고 요정도 그래가지고 오늘 배달은 도보로 변경을 해서 걸어서 오토바이가 아, 이렇게 위험한줄 몰랐습니다 아 넘어지니까 끔찍해 어쨌든 오늘 이제 도보로 해볼 건데 과연 이게 도보로 해서 많이 잡힐까 <목소리> 지금부터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짜 가까운 거리만 알려줄지 그리고 콜수가 그래도 만족할 만큼 울리는지 궁금해요 커넥터닉게 적합한 배달을 찾고 있어요 열심히 찾아주세요 오 바로 <웃음> 생각보다 빨리 울리는데 어,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야? 아... 걸어서 16분 거리 아... 한건 16분이면 가서 걸어가서 물건 픽업해서 또 16분 거리 30분 아... 15분 정도 걸었는데 음, 500m 남았어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얘도 쓰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뭐 해야지 가는 길에 횡단보도 세 개, 빨간불이니까 또 기다려야지. 와, 어, 20분 걸어가지고 도착했네. 야, 이걸 어떻게 16분만에 걸어오냐? 이 거리 절대 16분만에 못 걸어와. 아, 벌써 더. 안녕하세요, 개민 배달 왔어요. 좋아하세요. 배달 도착 직관에는또 보니까 한 600m 정도. 아, 진짜 덥다. 더워. <웃음> 저 끝까지 가야 돼요. 저 끝까지 가서 저 끝까지 가야 돼. 아 몸이 점점 더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온 만큼 더 가야 돼. 아오르막길 하필은 하필은 지금 이 배민 커넥트 도보 첫날. 언덕이 아 그냥 킥보드를 살까? 킥보드 사고 오늘한한 30건만 뛰면 다 왔어,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? 안녕하세요 어? 배민 주문하셨죠? 맛있게 드세요 배송 다 완료했는데 32분 걸렸어요 그리고 콜은 뜨지 않습니다 이번에 배차 잡힌 거리가 여기서 비마트까지가 거의 한 1km 거기서 다시 배송지까지가 800m 1.7km 1.7km <웃음> 동네 장보러 온 사람 같아 <웃음> 아, 덥다. <웃음> 덥다. <웃음> 피업 이제 바코드 찍어야 돼. 주문한 게또 아이스크림이니까 잘 넣어가지고 가야죠. 아 타고 싶다. 정말 타고 싶다. 지금 가장 부러운 게 아까 저 킥보드. 이제 두번째 메달, 세번째 메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한여름에 이렇게 몇번 하다보면 인성 다 버리겠네 두 건, 지금 딱 두건을 했는데 3,100원, 3,000원 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AI 프로모션 플러스 천원씩 더 추가가 되니까 8,000원이죠 8,100원 8,100원을 벌었는데 못할 것 같아 한여름에 이건 아 아닌것같아 한번만 더 잡아보고 갈게요 아쉽잖아 아우 시원해 안되겠어 물 한잔 먹고 가야지 안되겠어 안녕하세요 나를 위해 벗개 수. 문제는 집에 가고 싶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집까지 거리가 1km가 넘어요 욕심이 있다면 여기서 코로나를 잡았는데 집 근처로 배송이 가서 자연스럽게 집으로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거? 욕심이지? 근데 어쨌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서 걸어서 집에 못 가겠습니다 확실한건 운동은 정말 잘된다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따로 필요가 없어요 돈 벌면서 한시간 정말 이차게 돈은 안된다 그렇게 떠들고 있던 사이에 한건이더 떴습니다 수락해볼게요 또 비마트네 비마트가 요 앞이란 말이야 쭉 가서 다시 쭉가 비마트에서 받아다가 어디야 집에 가겠다고 힘들다 해놓고서 또콜또한조거 기다리겠지 기한 건만 한 건만 하다가 다섯 건되고 여섯 건되고 열 건되고 막 해지고 아빠 어디야 빨리 와어 당신 어디 있어 어? 왜 쉬는 날 밖에 돌아다녀 이러겠지 지났어 아, 한 블록 정도 또더 지난 것 같아. 지났어, 지났어, 또. 한 블록이 아니야. 두 블록 지났네. 여기 아까 올라오던 오르막길인데, 이제 또 내려가네. 올라갔다, 내려갔다.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, 블로그에 글을 보면 한 시간에 뭐세 건에서 네건 하신 분들도, 어,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안돼 시급 5천원 시급 5천원 또 반대로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랜만에 또 걷기 운동을 많이 했다 저 킥보드랑 너무 부럽다 걷고 싶다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 집에 갈래 총 얼마 버렸냐면 오늘 3건을 했죠 어, 2시간, 2시간 한 10분 됐습니다 9,500원 이 9,500원 금액에는 그 프로모션 가격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AI 프로모션으로 해서 건당 1000원씩 더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여기 3,000원을 더하면 12,500원 2시간 10분 동안 12,500원 벌었습니다 시급 6,000원이죠 너 다음에도 또 할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안합니다